아! 한번 해볼게요. 라면이 어떤 맛인지 먼저 보여줄게. 대박. 그걸로 하면 라면이 끓을까? 라면이 끓으면. 응. 역시 이게 기이 올라오고 있어. 따뜻해지고 있어. 그때 라면은 센 거가 있어야지 맛있다던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you <laughs> 김치 넣으면... 양면이 <웃음>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고기 약간 어 미디엄으로 구워 먹을 때 새우고기 같은 거 얇게 해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살짝 익히는 정도 정도. <usArtaban> um, veux 저는 사실 라면을 안 좋아해요 <웃음> 제가 끓인 라면은 제일 싫어요 사람이 제가 끓인 라면은 맛이없는데 여기는 불이 또 약하니까 라면은 아 라면은 아니에요 이상한 <웃음> 실험을 해보네요 불이 지금 이렇게 어졌어요뜨거 <웃음> 아, 이상한 게 남았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비닐만 남아있네요 아,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쇠고기 같은 거 그냥 요리는 거 같은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의 뭐, 먹방을다못먹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막 맛있게 먹고 하는데 아, 저는 솔직히 그냥, 나중에 고기 구워먹어 볼게요 쇠고기 그거 맛있나 한번 볼게요 안녕